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나쁜 셋업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셋업을 찾아서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그젠플로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왼쪽에서 항상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되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서포트에서 이제 가격이 돌기 시작하죠 이것을 저희가 거부반응 혹은 영어로 이제 rej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격이 이제 서포트 밑으로 뚫고 나와서 이제 보통 저희가 서포트 밑으로 나왔을 때 혹은 트렌드 라인 밑으로 나왔을 때 매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어, 이 레지센스 이제 서포트가 레지센스로 바뀌어서 가격이 다시 한번 레지센스 위로 쭉 해서 올라가면서 스탑로스를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페이크아웃 혹은 false breakout이라고 합니다 false breakout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자 반대로 이제 레지센스에서 거부반응이 나오면서 가격이 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제 브레이크 하우이 나왔을 때 저희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죠. 자,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서포트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쫙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페이카우스 혹은 False Break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어, 간단히 말하자면은 Bad Setup, 나쁜 Setup 나쁜 셋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피하느냐 보시면은 우측에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바로 매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c o 메이션을 기다립니다 그 말은 가격이 브레이크아웃을 주었을 때 이제 레지센스가 이제 서포트로 변하잖아요 그렇죠이 서포트가 유지가 되어있느냐 이것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충분한 컴포메이션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때 서포트가 유지가 되는 것을 힌트로 삼아 이런 식으로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이그젠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은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이 상승 출세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릴 수 있는 것이 레지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이제 돌렸을 때 브레이크 아웃이 나왔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해 드린대로 그냥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저희가 보통 스타러스는 이정도가 되겠고요타겟을 예를 들어서 이정도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진행을 하면은 조금 올라가듯 하면서 그대로 쫙 빠져서 스타러스에 스루스를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충분한 컨포메이션 코렉티브 스트럭처 브레이크아웃이라든지 캔들 패턴이라든지 본인이 룰 베이스 트레이딩을 할때 컨포메이션으로 자주 삼는 것을 항상 무조건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로는 우리가 서포트가 서포트가 이구역이 있죠 가격이 브레이크아웃을 준 후에 쭉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왔죠? 레지센스를 찾고 코렉티브 스트럭처를 이용을 하면은 엄청난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때에는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타모스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예로는 이제 저희가 거래를 할 수가 없고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많이 짧았더라면, 브레이크 아웃이 만약에 짧았더라면은 여기까지 짧았더라면은 아주 좋은 거래가 될수 있다는 거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캔들 브레이크 아웃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캔들 클로즈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를 가져가서 혹은 오히려 더 좋은 여기 타이밍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인트리.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까지 쭉 내려온 걸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내려놓은 내려, 어, 내려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아웃, 코렉티브 스트럭처, 브레이크아웃 이런 충분한 컨포메이션을 기다리셔야지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타겟은 맞았죠? 사무스 받지 않고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하실 때는 성급히 엔트리를 진입하는 것보다는 항상 내가 아는 그리고 내 기술적 분석에 맞춘 룰 베이스 트레이딩 이거를 따라서 거래를 해주셔야 합니다 항상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트레이딩입니다